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펜슬리라는 콘도를 구입하신 저희 고객분들 중, 중에 한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미리 도착해서 주차장도 미리 확인하고 우편물도 체크해보고 스토리지도 다 확인하고 깔끔하게 키를 드리는 그런 날을 포제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비장의 무기입니다 예. 빠밤 <웃음> 물티슈 그래서 미리 좀 이렇게 보고 청소 같은 걸좀 합니다 갑자기 또 바람이 또 세게 부는데요 일단 우선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딱 닦으니까 또 금방 깨끗한 고맛있니다여기 여기가 지금 댄인데요 이 정도면 아주 굉장히 양호한 충분히 진짜 어피스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정말 제가 누워도 예한번 네, 저는 실제로 막 가서 눕습니다 어, 전 이게 마음에 들어 이게 지금 원 베드 플러스 댄인데 이게, 이게 냉장고예요 원베드로에 그래서 양쪽을 열립니다 와우. 와우. 월오분이라고요네 확인해보고 <놀람> 일단 한번 확인해보고 네. 그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아요 와 엄청나죠? 또풀 아웃 주로 이런 것도 그래좀 룸이 있네요 오케이 1번 네, 좋습니다여쓰레기 하나 있네요 P4 오케이, 여제 버리면 되고요 메일도 체크하고요 그래 와우 이렇게 꽉찼네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필요 없었고 꼭고 저희 어, 벌써 왔네요 네. 이런 거는 그대로 네, 밑에 정리하고, 어? ANW 인데요? 이거는 네. <웃음> 축하드립니다, 네. 아,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 여기는 이제 여기 가족제품 매뉴얼 T4 오셔서 여기 있습니다 아, 예. 보통좀 가리는 걸 제가 좀 추천을 드려요 진짜 그렇죠? <웃음> 벤쿠버에서 집주인이 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또뭐 궁금한 점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예, 네네. 소원. 네.